네 안녕하세요 아엠툴 입니다 디월트 한국지사는 디월트 안전화를 수입하지 않는다 이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디월트 tmi 시간으로서좀 알아두시면 괜찮을만한 정보들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탠리와 디월트의 관계는 2010년에 스탠리와 블랙앤데커가 합병합니다. 블랙앤데커 안에 자회사로서 요 디월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디월트 영업사원들이 스탠리 물건도 팔고 디월트 물건도 파는 거거든요. 네, 쉽게 생각해서 스탠리는 모 회사? 디월트는 자회사라고 보겠네요. 그래도 엄밀히 따지면 다른 회사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요즘 잘나가는 DCF887 디월트? 그 다음에 요거 스탠리 sbi 2 0 1 n2k 네이버 쇼핑에서 핫하죠 요게 제가 가끔 가끔이라기보다는 진짜 어쩌다 봤는데 이게 뭐 같은 회사에서 내는 나는거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맞죠 스탠리 블랙 앤데커라는 회사에서 내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좀더 나아가서 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거다 라고 하시는 분도 좀 봤는데요 아좀좀 까진 아니고 그래도 좀 <웃음> 그래서 간혹 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현대차 브루반에 현차가 있고 기아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아차 K3랑 그 다음에 현대차 아반떼가 같은 등급이진 하지만 같은 차는 아니죠 같은 공장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요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요거랑 요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뭐 이게 더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디올트는 이걸로 폭리치한다라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똑같은 브러시리스에 구성품 세트해봤자 요거 뭐 악세사리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P2는 5A니까 요건 4.0이고 그럼 1A 차이에 악세사리 하나 더 있다는 이유로 가격은 거의 더블 가까이 난다라는 거는 즉 디올트가 이걸 폭리치한다는 말밖에 성립이 안 되는데요 공장이 다르고요 공장이 다르고 안에 있는 부품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 하냐 예를 들어서 현장일을 하신다 현장일 하시는 분들은 저는 디월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DIY용으로 좀뭐 어쩌다 쓰고 뭐 그러시면 저는 요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디월트 한국지사는 디월트 안전화를 수입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디월트 안전화는 국내 샌리 블랙앤데커 한국 지사가 수입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의 다른 수입 업체가 수입하는 겁니다. 그 업체가 미국의 디월트 본사랑 어떻게 뭐 계약을 맺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그 업체가 디월트 안전화에 대한 국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월트 대리점 보면 디월트 안전화 안하는데 꽤 많습니다 디월트 대리점이 스탠리 블랙 앤 데커랑 계약을 했지 그 국내 디월트 수입 업체랑 계약한 게 아니니까요 그거 아시면 좋고요 어 정말 제 말이 맞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디월트 미국 본사 홈페이지 말고 디월트 국내 한국지사 홈페이지 있죠 거기 들어가셔서 한번 규격 검색해 보세요 디올트 한국지사가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규격 검색해도 안 뜨실 겁니다 세 번째, 듀얼트도 임팩트 드라이버 렌치 겸용이 있다. 제가 지난 편그 임팩트 드릴은 없다, 하, 에서, 보시는 GDX 임팩트 드라이버 렌치 겸용이 있지만, 듀얼트는 없다고 했죠. 어,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MB를 바꾸면 됩니다. 887에 맞는 MB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MB를 구매하셔서 887에 끼우면 됩니다. 여기서 끝! 한 뭔가, 무책임하죠 <웃음> 제가 그 엠빌은 참고로 국내는 제가 알기론 없고요 대만에 있거든요 제가 밑에 그 링크 걸어둘 테니까 그 보고 혹시나 관심있는 분들은 직구하셔서 이제 엠빌 교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과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